음악대학 가고싶네요 제가 음악을 네. 좀 잘해요 형은 또 사범대 출신이잖아 형이요? 네. 체육교육과 체육교과요 저는 음대 나도, 성악 나도 음대 음... 모델과 살 빼고 모델, 모델과 이게 과가 원래 이렇게 많아요?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저 심리학과요 아, 다른 사람의 심리를 좀 치료해 주습니다 아, 이 예? 야! What would you like to study? Math. Math. Yeah. I was a, uh, a, a, a math major in college. I would a h Say math. m t m a t a Math. 모델이요 모델. 난난난요좀 마르고 싶어 경영거경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심리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는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거 팝화학과 멋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외국어대요? 놀러갈때 좋잖아요 독일어, 스페인어 이런거 쫙 있는데 아 그런거 말고 저는 영어, 일본어 영어, 딱 일본어 두 개. 딱 두개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갈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애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교를 와서 면 저기로 갔습니다 아... 저는 원픽은 천안돌파 그랜나간이요 전는 사범대학 이유는 네. 그 사범대 가서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? 네. 체육선생이겠죠? 음. 아무래도 어저 음악 대학이요 저 기타 하고 싶어요 클래식 클래식? 네. 배우, 배우고 싶어요 Oh, we, That's we... what I did in high school. Spanish teacher. Because I know Spanish. In Korea? Yes. I'm not going to do it. 만 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좀 o t going to do it. I'm not i n i n t to g o to o g i n t to g o to o g i n t to g o to o g i n t to g o to o g i n t to n t 법학과 가고 싶어요 아, 와이프가 법 공부해가지고 예 네, 저도 공부한 첫태근길이네요아 이게 공상 태딩이 찍어가지고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항공과 그 안에 안에서 이거 오. 딱 유니폼 입고 그걸 아, 네, 승원이 되겠다 네승원 아, 저도 항공과.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저는 비행기 조종하죠. 아 그러면 박승희 선수가 뭐는 비행기에 아니지 그렇죠. 아니지 가, 얘가 타고 난 그래서 못 같이 가서 노는 아니, 거지. 난못 아니 난못 아니. 타. 아니지 너꼭 타야지. 아니, 난못 타. 내가 널 어떻게든 아니, 난못 난. 너 어떻게든. 난너꼭못 타. <웃음> 재밌을 것 같아요. <웃음> 저 이유가 <휴가> 있습니다. 하나 아, <웃음> 예술학과 <웃음> 대구대학교. 예. 네, 저 문화 예술학부 김효준도 같은 2학번 아니에요? 네, 2학번 김지찬입니다. 저 음대요, 음대. 그럼 어. 뭐 어떤 예를 들어 저기 실용음악, 실용음악 뭐부른는다한번 가고 싶어요. <웃음> 춤으로? 아니, 아니야 아니, 춤 말고 노래. 춤으로 노래. 요거 좋, 뭐가 좋은 거야? 저는 야구 선수가 좋습니다. 저도요. <웃음> 어... 대학 건축공학과 가고싶어요 이유가 있어요? 그냥 멋있는 집을 짓고싶어요 제가 가학회서 가고싶어요 저... 니와이랑 부황을 좋아해요 <웃음> 아... 본인이... 네. 맞는 도 좋아해요 <웃음> 저는 저, 저, 한국 서비스 학과 우리 와이프가 한국과나금 시간이 어 시험 잘치시고 성적 좋게나서 야구장, 기분 좋게 놀러 오세요. 네, 파이팅. 기말고사 잘 a r 잘 쳐서 장학금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말고사 준비 중이신 이제 대학생 <웃음> 여러분들 힘내시고 공부. 시험 마시고 이제 점수 잘 받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말고사 어, 잘 보시고요, 마치고 여기 라이온스 파크로 많이 와주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. 대학생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 전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마세요. 즐겁게 즐기면서. 오, 친구들아, 시험 잘 쳐. 화이팅. 친구들아,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시험, 예, 공부 열심히 하셨죠? <웃음> 잘 보실 겁니다. 모르면 3번입니다. 100가지가 아니었죠? <웃음>